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 운영궁신당의 해령제자입니다. 네. 그 저희가 궁금한 사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네. 어,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자, 1978년 네. 남자인가요? 여자분이세요. 네. 아, 예. 7월 3일 78년 7월 3일 네. 봐주시면 이분에 대해서? 네. 네. 여자 자손은 여자 몸을 하고 있지만 은 남자 같은 기질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남자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라 하는 사람입니다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 일복이 많은 여자들은 조금 결혼을 늦게 하는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아직까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음. 여기도 보니까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산 여자들을 다 가지고 왔소. 음. <웃음> 잘 사야죠. 음. 그이 사람 좀 성향은 좀 어떨까요? 이 사람 성향은 좀좀 남자 같은 성향이 있고 예. 그래서 좀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뭐 네, 네. 일을, 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느낌? 그렇죠. 이 사람도 그래요. 네, 아까 이제 뭐본 어 것도 그렇지만 이분도 역시나 좀 남자처럼 일하고 살아라 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 뭐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은 이렇게 또 일을 하고 남, 남자 사주라고 남자를 사주를 지닌 여자분이시라면 사실 사주가 되게 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이런 이성훈이나 이런 것도 조금 어떨까요? 그런 여자들의 공통점이 사실 이성훈이 좀 약해요 어... 이 여자분도 굉장히 갈갈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니?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남자들이 들어와도 내가 남자 역할을 해버리니까.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네. 인연도 어잘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어. 예, 들어와도 또 이제 보통 남자들은 들어오면 이 여자가 더 남자 같은 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니까, 그, 그 들어와도 뭔가 잘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네, 네, 네, 네. 그 그게. 일 자기가 좀 이렇게 배청을 하는 걸 거야 아니면 진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기운 자체가 그래요 타고난 기운이 음. 기운이 남자들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지를 못해요 음. 이 기운이 밀어내는 기운을 타고났어요 남자를 네. 예. 그이 사람들이 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평이나 뭐그 주변에서 내 보는 어... 사람 주변에서 보는 이 사람 한번 네, 봅시다 내가 한번 마음 먹은 거는 어, 끝까지 이제 결과를 봐야 되니냐다 하고요 어, 어떻게 보면 뭐라고 래 그래? 독한 사람 독한 사람 응. 음. 독한, 독한 사람이요 독한 사람이라고 하죠 <웃음> <맞아요>? 네. <웃음> 어,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어, 이 사람들은 독하다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대요 어. 왜냐하면 내가 한번 성취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성취하니까 어... 그러면은 이게 보여주는 게 좋은 이미지인 건가요? 그러니까 독하다라는 게좀 좋은 걸 수도 있고, 아 호불호가 갈리겠지. 아. 그러니까 독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 너무 저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좋은 이미지가, 근데 이 사람이 보면 좀 밝은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인성적인 부분은 좀. 예예예예예 예. 예예예예 예. 뽑으로는 갈려도. 예예예예예 예. 아. 아, 근데 그러면은 이분이 이성분이 좀 약하다고 했는데. 음. 이런 결혼 운 쪽은 어떨게 보이세요? 사주 자체가. 이 사람이 남자를 밀어내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아마 이 사주는 어느만신 집에 들고 가도 그거를 좀 풀어라고 할 거야, 아마. 결혼하고 싶으면 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렇지. 그 사례 그좀 풀어야 돼, 이 여자는 음. 분은요. 풀지를 않으면. 그냥 남자들이 들어왔다가도 가버려요. 아, 어떻게든 가버려요. 예. <웃음> <웃음> 아, 들어와도 이제. 가버려요. 머리는... 왜 안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게 그 사주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향? 성격 때문에.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요? 예,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아.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아. 아 그러면은 그런 어, 일적인 측면은 어떨까요? 아 일적인 거야 뭐 말할 게 없지 이 사람도 굉장히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사람은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해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독하다고 라할 정도로 아, 어 그러니까 좀 좋은 뜻이 더 많은 독하다야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약간 어도관년지 이렇게 어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 도관년 진짜 이렇게, 이렇게 왜못 따라가니까 왜 약간 샘내는 것 같은? 어. 어, 어, 어, 어. 그런 샘이 있으면 사실 구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어 근데 이제 뭐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사실은 언제나 구설이 따르고 네. 예예예예그럴수 있죠. 어. 네네네 네. 보이, 뭐 혹시 뭐 보이는 구설 보이는 구설? 어어어어 어. 어 이 사람은 보니까 항상 잔잔하게 구설들은 항상 따라다녔던 것 같고요. 뭐 주변 사람이든뭐 언론이든 그렇죠. 항상 따라다녔는데 어 작년에도 좀 구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항상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 아, 이것도 그때 타고난 그런 거. 예. 오. 근데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근데 다행인 거는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물론 좀뭐 신경 쓰이시겠지만 네. 음, 그렇게 막왜 진짜 막 악플 시달려서 막왜막 막 자살하시고 이런 그런 어, 성향은 아니야 어, 어, 멘탈을 당하신 어. 그렇죠 그런, 어, 어, 어, 어. 어. 근데 아까 그선님그 그 결혼도 안 보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결혼하기는 할 수는 있어도 쉽지는 않다. 맞습니다. 아, 할 수는 있어 쉽지 않아요. 예. 네. 네. 그러면 또 이혼 한다면 또 이혼수 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분은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어어 어, 어,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분 배우 이지아 씨예요. 아. 펜트하우스에서도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근데 어 한번. 구설 큰 구설이 하나 있었죠. 어, 예, 예, 예, 예. 정우성 씨와 교제를 하던 와중에 그 서태지 씨와의 결혼 사실이 밝혀졌던 예, 예, 예, 예, 예. 그 당시 엄청 크게 이슈가 됐던.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라진 사건이었죠. 예, 예, 예, 예. 스무 살때 서태지 씨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그뭐 어떤 아이리스 아이비스였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뭐 드라마를 같이 하다가또 이제 정우성 씨랑 교제를 했는데. 이제 그런 사건, 그, 이혼, 이력 이 있는 거가 밝혀진 다음에, 음... 이별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 봐봐, 이 여자분한테 붙어있는, 붙어왔던 남자들이, 서태지 씨도 그렇고, 정우성 씨는 내가 이제 잘, 뭐, 자주를 잘 모르겠지만, 서태지 씨는 그냥 딱 봐도 여성스러운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니까 이 사람이 남자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기운을 가진 남자밖에 못 와. 아, 오히려요? 그렇죠. 남자 둘이가 될순 없어.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우성 씨도 그러면 음. 이, 여, 이 여자분 옆에 그래도 잠시라도 있었다면은 분명히 그 그분도 여성적인 기운을 갖고 있으신 분이야. 응응응. 음. 음, 음, 음, 음. 근데 아까 저희 뭐 아까 뭐 우리 좀 말씀하실 때좀그러셨지만 이런 남자 사주를 지닌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끌고 가거나 아니면 내가 끌려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음, 음, 음, 음,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두분 그러니까 서태지 씨랑도 잘안 되고 정우성 씨랑도 잘안 됐을까요? 어 근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거랑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이분은 남자를 밀어내는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남자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남자를 쳐내요. 이분 기운 자체가 가 자꾸 가라 그래요. 자꾸 어 그게 본인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라고 하겠지만 이분 기운 자체가 그래. 예 네, 그래서 어떤 남자도 이 여자 옆에는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첫 공서 그랬잖아. 이 사람은 이 사주 가지 어느만 신집을 가든지 이 사람은 살을 풀어라 한다고. 아, 어, 그렇지. ]구나. 그게 살이거든. 그러면은 선태지 씨와의 결혼도 그 이, 어, 헤어진 이유가 사실상 여자 쪽에 좀더 가깝다는 건가? 요 그럴 수 있죠. 어, 왜냐면이 여자분은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밀어내니까. 음. 어, 어,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적절하게 이그두 사람이 어차피 헤어져야 된두 사람이 만나버린 거지. 예. 예, 예. 아. 예예예예. 예, 예, 예. 사실 그 정우성 씨를 와 교제를 하고 있을 때그그 서태지 씨와의 이혼이 사실 좀 충격적일 수는 있지만 또 해, 만날 사람들 또 만나지. 또 만나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 이제 그것도 헤어진 이유가. 그렇죠. 이여자분의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남자를 밀어내는 기운이. 예예예. 어. 예, 예, 그럼 키치기 이지아 씨는 만나는 분이 있을까요? 아. 봅시다. 만나는 분은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음, 네, 이지아 그 그러면 이지아 씨는 그분과 결혼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었을까요? 그러진 않는것 같아요. 그러시고 그냥 만나시는 분은 있는데 연예인은 아니야. 아 연예인 아니시고. 근데 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게뭐 결혼 운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본인도 그거를 아마 만약에 이제 이런 뭐자주철학이라든지좀 보셨다면은 내 삶이 왜 이럴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다면은 본인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약간 수긍을 한 상태인 거 같아요 보니까. 아... 내가 이런 팔자다. 응, 음, 그렇지. 그렇지. 내 팔자를 내가 받아들이신 것 같고, 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일단 그러니까 일적인 측면은 워낙 이제 완벽한 완벽주의고 독한 성향을 갖추고 계시니까 문제 없다고 쳐도. 음. 어려운 사주인 거 아니요 방송이라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어, 좀 네. 걸러내고 있는 거예요 <웃음> 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어... 예.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분은 좀 <웃음> 내가 타고난 기운이 남다르고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한 기운을 타고 있고 거기다가 살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본인이 이제 아시고 아 내가 참 보통 팔자는 아니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럼 인생에 이제 파란만장하잖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어, 어~ 파란만장은 사주를 태하고 태어났다라고 보여지고 (48쯤에) 한번또 어~ 이~ 좀홍기가 이제 살짝 열려요 아, 네. 결혼하고 싶다 마음이 또 들어오실 거야. 네. 예예예 남자가 이제 그니까 그때쯤에 또 남자 하나 들어온다는 얘기지 아, 네. 예 그래서 그때 그 이런 분은 무조건 궁합을 보고 방방 방, 비방을 하고 결혼 결혼하려면 네. 어안 아. 그러면 또 똑같이 더돌이표야 아.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상자밖에 더 되나 아, 네. 예예 구설만 더깔리고안 그래도 구설십이 깔고 있는 사준데 아, 네 신중하게 뭔가 를 접근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자체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고 혼자 있을 때는 그리고 주변에 항상 남자를 둬야 돼요 아또 둬야 되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둬야 되긴 하는데 근데 지금도 남자가 밀어내는... 보이거든 네네.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사실은 어, 어, 어, 어. 나는 원하는데 내 기운이 밀어내는 거니까 어. 어. 본인이 뭐 어떻게 할수 있냐고. 어떻게 할수 없지? 없지. 어, 팔자지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뭐 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비방을 해서 음... 그런 말을... 그런 사람이지. 알겠습니다. 뭐 본인이 또 이런 것들을뭐참 네, 해야지만 뭐할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뭐 갔다 뭐 방금 말씀하신 게 조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음 관리 잘 하시고. 음. 예. 한 번씩 이제 우울증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번나풀 때문에 우울한 게 아니라 내삶 때문에 우울해. 아, 그렇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